여러분들 신캐도 뽑았겠다. 이 신캐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올 5성으로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모두 5성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참고로 이거 세개다 5성 챔피언입니다. 자, 5성 챔피언 세개 데리고 가봅시다. 이따가 시간 돌아가면은요. 여러분들, 저거 한번 더 뽑시다! 자 신캐가 과연 어떤지 한번 봐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던던던던던 던. 이게 신캐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총장분들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예. 에이... 자 좋습니다. 이번에 신규 캐릭터들 한번 이게 신캐거든요. 이게. 음. 한번 봅시다. 우리 신규 캐릭터 능력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어...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셀지는 잘 모르겠네? 어떤 능력치. 오, 뭐야! 오! 오, 멋있는데? 야! 와! 일단.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근데 진화를 하면 할수록 세지겠죠자 일단 아직 돈이 좀 모자라니까 이야 아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나오네 원래 기존의 캐릭터들은 그런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 캐릭터들은 음... 근데 이제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가 보이네. 이, 한번 강화! 가라! 강화하면은 데미지가 69! 아까보다 두배 이상 강해졌네요. 어? 오! 일단 풀강화면은 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야! 일단 혼자서 알아서 다 하네. 나오면 즉사! 바로! 어, 약간 그 느낌이다. 제니츠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약간... 번개호! 약간 이런 느낌. 음멋있지 않아요? 약간 번개호 느낌. 자한번더 강화. 이번에 데미지 121? 오데미지 엄청 세졌어. 음, 제니스랑 비슷하다. 오야 나오면 컷. 야 나오면은 순간 순삭. 아까 그 나오는 모션도 없어졌어요. 이번에 그냥 바로 순간이동 이야 멋있다 우와 한 번에 여러 명 죽인다 우와 뭐야 와 진짜 멋있다 혼자 게임 다 하네 약간 공격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막 엄청 빠르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좀 빠른 편은 있네 우와 그리고 사거리도 진짜 크다 야, 풀강 한번 찍어 봅시다. 과연 어떨지. 미니보스 등장했어요. 자, 두방 컷. <웃음> 예, 야 아, 예. 풀강 하면 진짜 세겠는데? 지금 데미지가 226이거든요? 자, 곧 풀강 가능합니다. 야. 자, 여러 명 등장, 여러 명 등장. 한 방. 자, 풀강. 짠. 자아 풀강 아니네 한번더 해야 되네 네 예, 가가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야 너무 세지 않아? 그그 그 운영 그 없애 그 모두 없애주세요 주세요 네 이분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음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얘 리뷰거든요 네 원래 리뷰인데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모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리뷰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자얘 끝나면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디오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디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일단 풀강하려면 가능 풀강 어 그대로네 나오는 나오는 스킬은 그대로인가 보다 근데 너무 세지 않나 이거 미니보스 등장 아 아쉽게도 미니보스 한방은 아니네 야 근데 데미지가요 618이에요 야, 너무 사기인데 얘? 가장 사기 캐릭터네 얘가 일단 공격 속도로만 봤을 때는 사기가 맞아요 자 그럼 두번째 디오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더 좋다고 하시는 디오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디오라는 캐릭터고요 어, 이번에 나온 신캐보다 더 세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풀랩은 찍어줘야 같은 동급으로 볼수 있겠죠. 자, 얘는, 4단, 얘는 3단계가 풀진 않네. 야, 근데 이거 가까이 오지를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너무 센데, 얘가? <웃음> 얘가 스킬을 쓰기도 전에 얘가 다 죽여버려 나오면 그냥 와 쓴다 쓴다 쓴다 쓴다 아 얘구나 아 디오가 어떤 게리턴가 했더니만 그 앞으로 이렇게 때리는 애구나 어 나른님 사나이가 너무 세서 사나이가 너무 시나미 시나미가 너무 세서 못 때려요 그쵸 자 디오도 한번더 하면은 풀강 할수 있겠네요 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무다. 자 디오같은 경우는 244 데미지 그리고 시나미 같은 경우는 618 데미지인데 아직 디오는 풀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디오 풀강하면 출혈과 함께 스킬 더월드로 멈출 수도 있어요. 아, 자, 사람들마다 네, 의견이 좀 반발하네요. 디오가 더 좋다, 아니다. 시나미가 더 좋다 하는 이유리가 있어요. 아, 자 디오 같은 경우는 데미지 352, 그리고 시나미 같은 경우는 데미지 618, 이라고 나오는데 디오같은 경우는 출혈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시간을 멈출 수 있고 하지만 시나미같은 경우는 강한 데미지로 광역 스킬을 쓸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약간 그거같아 지금 디오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오가 있으신 분들이고 시나미가 있으신 분들은 시나미를 시나미가 더좋다 하시는 분들은 시나미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난 둘다 이지롱 <웃음> 자 제가 볼때는 둘다 사기예요 사실 어. 둘다 사기야 둘다 이거봐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미안하다 울지마 울지마라 울지마라 우리 이치고 넌너 너, 울지마 치고 너무 안좋아 <웃음> 어떡해 <웃음> 자 사실 이 둘이 모든걸 다하거든요 어 음. 그냥 이 상태로 냅두면 알아서 다할것 같아요 음. 어 시나미는 데, 데미지가 넣고 디오는 시간 멈추는게 좋아요 음. 제가 아마 그거인거 같아요 정말 데미지 자체가 센거는 우리 시나미가 맞고 그 스킬같은 경우는 디오가 더 좋은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볼때는 제가 볼때는 얘가 더 좋은거 같아요 저는 스킬보다는 공격력을 중점으로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시나미보다는 디오가 더 좋은거 디오 아 보다는 시나미가 더 좋은거 같습니다 디오 스킬 써보라고? 시나미 디오 스킬 쓰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미가 더안 좋아 보이잖아. 그치? 그치? 음 우리 이치고를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이치고를 위해서 어여기다 놔두자. 그리고 강화될 듯이 이치고야 울지마 <웃음> 울지마 와 야 너무 좋잖아 솔직히 아이 친구 풀강 식고 와야지 <웃음> 이 친구 풀강 달성 야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너무 너무 사기해요 나오면 다 죽어요 이거 봐 이게 뭐야 흰수염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풀강인데 와, 아우한명 어, 뽑으셨네. 그래뭐그 정도야, 뭐 이미 얘네들이 너무 사기라는 걸 보여줬네. 음, 이게 뭐야? 16만, 17만, 18만 찍겠는데? 야, 사실 최강 캐릭터는 얘가 아닐까? 오, 우리 사실 최강캐릭터는 얘가 아닐까 싶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최강캐릭터가 개거든요? 그... 누구였지? 그... 7회중 한 명이 있는데 아 기억이 안나 그 검술 쓰는 애 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나... 누구였지? 어 미호크! 미호크가 SS등급으로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미오크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미오크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미니보스 나오자마자 바로 반피 시작하고요. 자 아직 여기 한 줄까지 가기도 전에 컷. 그렇지. 자 이렇게 오늘은 신규 캐릭터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어 신규 캐릭터가 확실히 어 SS 등급 정도로 정말 너무 데미지가 세요. 네 너무 데미지가 셉니다 거기에다 그 데미지가 모두 광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상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른 신규 코드도, 신규 캐릭터들도 한번 나중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